핸드폰에서 유닝기타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요 유닝기타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쭉 뜹니다 플레이스 나와있고요 블로그 주소 나와있고 유튜브 주소도 나와있고요 스마트스토어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y n g t n e t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주소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양식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빈칸을 채워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면서 회원가입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인된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로그인된 상태에서 핸드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브라우저에서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으면 로그인 정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 된 상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앱은 최신 버전인데요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가기 추가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은 3점 메뉴 나오고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넘겨 보시다 보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보입니다 홈 화면에 추가라는 아이콘이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유닝기타 홈페이지로 아이콘의 이름을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홈 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되었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닝기타 홈페이지라고 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유닝기타 홈페이지에 로그인된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된 것은 한 번씩 보니까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이라고 글자가 보이면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강좌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요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 하시고요 아래에 자동 로그인을 터치해서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로그인이 두 군데 있는데 위에 있는 걸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눌러야지 입력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이 돼서요.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아래 로그인을 누르시면 요 다시 이 페이지, 비어있는 페이지가 불러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비워버리죠. 이렇게 비워버리기 때문에 이 로그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위에 있는 파란색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 자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아웃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로그인 된 상태고요. 강좌를 보기 위해서는 요 하단에 보시면 나의 강좌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를 그러면 나의 강좌, 내가 지금 볼수 있는 강좌들이 쭉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강좌의 제목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로반안주법 슬로우 고고의 강좌 영상들이 쭉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강좌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비트 플레이어를 설치하셔야 를 됩니다. 비트 플레이어 수동 설치를 터치하셔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로 가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셔서 설치를 터치하셔서 비트 플레이어를 설치합니다. 네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열기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자 열기를 누르시면 비트 플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기를 눌러서 비트 플레이어로 들어가시면 영상 강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되고 열기 버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돌아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서 요 내가 보고 싶은 강좌의 제목을 터치를 하시면 비트 플레이어가 호출되면서 자동으로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실시간으로 파일을 받으면서 보는 스트리밍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버퍼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버퍼링이 좀 심하다 싶으시면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좌 제목 옆에 보시면 요 이렇게 네모난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강좌의 개수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게되 제일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요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제가 있는데 선택해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비트플레이가 호출되면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4%, 6%, 7%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게 보이시죠 내가 선택했던 모든 파일들이 핸드폰에 용량이 되는 한다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나가시면 안 돼요 다른 작업시키지 마시고요 끝까지 모든 파일들이 다 다운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버리면 앱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폰이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용량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모드 보다가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들은 요렇게 이 노란색 플레이 버튼이 되는 거고요 다운로드 안된 파일들은 플레이 아이콘하고 다운로드 아이콘하고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 플레이어에서도 바로 다운로드 를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여기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강에서 16강까지는 다운이 되어 있고 17강부터는 다운이 안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의리스트 즐겨찾기 다운로드함에 있는데 다운로드함에 가시면 이 다운된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함 눌러서 가보면 2강에서 자, 16강까지는 있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죠 강의리스트에서 16강까지는 다운이 되어 있는데 17강부터는 다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함에 그 파일들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백스페이스를 몇번 눌려서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보면요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들은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 플레이 버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17강까지는 다운로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8강에서부터는 체크박스가 있죠 여기서 하나씩 체크해서 내려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러면 역시 비트 플레이어가 열리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18강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들은 다운로드 함에서 바로 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다운로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리스트를 스크롤해서 내리다 보시면 이렇게 책 모양 아이콘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책 모양 아이콘이 첨부 파일인데요. 이 첨부 파일에 교재를 넣어 놨습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된 함으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되고 있죠? 자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다 다운로드 된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PDF 뷰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PDF 파일로 교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